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코가 막혔느냐, 목이 막혔느냐. 이두 군데가 막힐 경우에 코골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가 막힌 건 코골이, 목이 막힌 건 목골이라고 부릅니다. 목골이가 심해지면 무호흡까지 악화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코골이라고 알려진 이 코골이 소리는 코막힘 보다는 목이 막힌 소리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코골이 이런 소리가 나죠 목골이 더 심해지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는 목이 막힌 소리 코가 막히면 이런 소리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이 들면 우리 몸의 근육들이 다 늘어집니다. 눈꺼풀도 처지죠. 입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누웠다 생각해 보세요. 누우면 누운 방향으로 턱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또이 근육 덩어리인 혀도 목구멍 쪽으로 말려들어갑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막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왜 누구는 코를 안 골고 누구는 심하게 코를 골고 어떤 사람도 숨을 못쉴 정도로 심각하냐 혀가 크고 사람 구강이 좁은 사람 얼굴이 작은 사람 목구멍이 좁은 사람 특히 이 아... 해서 목구멍을 봤는데 우리가 겉에서 보이는 이, 이 목구멍 그거는 음식 삼킬 때 쓰는 구멍이고요 기도라고 하는 코에서부터 이쪽 폐까지 가는 길그 중에 볼수 있는 게 아... 그래서 목... 쪽 뒤로 보이는 이 목구멍을 사이로 보이는 기도가 이렇게 바짝 붙어있는 아주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내려와도 목구멍이 막혀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 혁과 혀가 목구멍을 누르지 않도록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바로 입안에 치아에 껴서 턱을 잡아주는 그런 기구들이죠. 셀프 성형에서 쓰는 그래서 턱의 위치를 본인이 알아서 떡 잡아주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어, 잘 만들면 그나마 쓸만하고요 혹시라도 잘못 만들면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치과 같은 곳에서 딱 맞춰주는 거죠 아래턱을 딱 내밀어서 고정 움직이지 않게 밤새 꼭 물고 있으라고 하는 건데 쉽지 않죠 그리고 문제는 입을 벌려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효과적인 면에서 조금 약하죠 이거는 구강삽입청 기도 확장기 일명 발구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을 이렇게 벌려도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요 또이 조절기를 이용해서 턱의 위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매너가트 이건 굉장히 심플하게 턱을 지지해주는 그래서 턱이 뒤로 떨어지는 일을 잡아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발생하면 이제 거의 평생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사람들은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나타나면 없어진다 가기보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자 제대로 된걸 제대로 효과 보면서 오래 쓰는 것이 경제적일까 싼거 사서 효과도 못 보고 자주 바꾸는 게 경제적일까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 쓰는 게 현명한 소비자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